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아이고 전화 왔네 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사연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여전사분 사연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여전사분님처럼 사연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많은 분은 또 처음 봐요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블랙 컨슈머 때문에 대법원 소송까지 가셨다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먼저 사연부터 한번 보시죠 저희 애기 생일날 그랬으니까 11월 달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월달에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희 아기 아빠 거래처 중에 청해수산이라는 곳에 이사님이로 계시던 분이 백 평짜리 그 건물의 일 층에서 고깃집을 해요. 근데좀 너무 넓으니까 2 층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듣고 2 층에서 장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올라가 장사를 했는데 이제 애기 아빠 방역을 해주거든요. 세질 것처럼. 방역을 해요. 그청해수에 그러니까 그 방역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평수가 넓으면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지 이제 그 방역을 하러 갔다가 우리 사연을 듣고 와서 이제 장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싸움이 끝난 게 1월달에 끝나면서 1월달에 들어간 거예요. 그 건물을. 그랬는데 세월호 터질 때 그때 그 사람이 도망을 그러니까, 막, 건물주는, 번호사를 대동해 와가지고, 나랑 그 사람이랑 짜고 쳤다,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잡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전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어떻게 쳤냐면 자기가 이거 10년 임대를 받았다, 하고 계약서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아니었어요. 나중에 1년을 받은 거를 속인 거예요. 고깃집에 동업하던 나, 남자, 제가 2층이니까 저, 3층에 이제 노래방에 들어오려고 했던 언니, 그리고 옆에 커피숍 사장이 마침 커피숍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리금이랑 보증금을 받은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까지 다 들고 터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형사한테 들었는데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 나는 저기서 잡을 수가 없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머지, 뭐, 이렇게 직원들, 뭐, 식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고소 안 하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런 바람에 쫓겨났죠. 주인이 자꾸 나를 이 사람이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근데 이게, 원래 건물주가 그 계약서가 없으면 승인 안 해주면 저희가 가게를 못 하거든요. 자기가 승인을 해줬어요. 두 부부가 그 건물에 같이 돼 있는데, 승인을 해줘야지 전대라도 저희가 이걸 하거든요. 전대라도. 근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를 막 엮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와서 개항 구청 앞이었거든요, 거기가요. 그래 가지고 먹자 골목 쪽에 30평에 되는 이제 2층 그분이 저희 얘기 듣고 가게 싸게 줄테니까 딱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했죠. 들어가서 했는데, 어그 뭐 당시는 뭐 이제 벌써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까무상태니까 점점점점 직원도 쓸 수도 없고, 이모님들도 일하시다가 이제 쓸수 없는 상황이고, 2층이다 보니까 또 자리 잡기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런 업이 감자탕. 그 감자탕으로. 그때, 아. 그때 감자탕. 그때, 그때 감자. 아 그래서 지금 마, 맛이, 네그 내공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원래 그게 체인점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이 감자탕이라고상고가 근데 그 사기를 당하면서 그 본선 사장님이 나랑 동갑인데 소스를 받아요 한바트를 쓰면 1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막 그런 사기 당한 상황에 소스값만 달라고 막 그러는 <웃음> 우리 이모, 이모들이 이모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쩜 본선 사장이 잘할 수있냐그 30분으로 옮겼는데도 소스를 사실 내가 다 넣거든요 왜냐면 소스를 넣으면 너무 국물이 막 너무 진해가지고 불편해, 나중에 먹고 나서서. 안 넣는데 점점 점점 소스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했죠. 제가 소스를 안 넣고 다른 거를 넣는 방법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는 내 거를 만든 거죠. 이제 간장탕을. 근데 이제 거기서 30평에서 1년 8개월을 했는데, 이천재차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손님도 아주 막 많은 편도 아니고, 혼자 다하려니그러고막 여기 100평짜리 사기당이 옆에가 있으니까, 남이 줄 돈도 많으니까 막 그런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파고동에 빌라가 좀한채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될 쯤에 밑에 층에서 아래층이나 위에 튼다고 고깃집을 한다고 권리금을 좀줄 테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 30평이 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가 고 얼른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장사 든 사람이 어디 에서뭘 하겠어요. 장사를 해야지. 그래서 웬만큼 줄거 주고 아 이거는 장사를 해야지 한게 수중에 돈천오백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제 경인 교대 쪽을 봤는데 가게가 깔끔한 가게 가한열몇개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게를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지고 상호도 그때처럼 예슬이네. 지금처럼 예슬이네. 우리 딸 이름이거든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예슬이네를 해서 장사를 했는데 대학가에서 장사를 처음 하니까 몰랐던 거죠. 이 방학이 껴가지고 아유. 그런 거를 거진 6개월 장사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안 쉬고 일을 해도 당하게 되면 진짜 막 치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놔야죠. 겨울에도 히터 틀어놔야죠.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파출도 나갔어요. 잠깐 문점진장산하고 네. 파출을 나간 거예요. 오후 타임에 뛴 거예요. 막 가게 있는데 막다미버릴것같아 근데 거기서 딱 2년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내가 아 그래도 일반인으로 뭐 상대로 장사를 해시니까학생상대는 나한테는 빚도 못 갚고 뭐 생활도 안돼서더 힘들어. 그래서 이제 2년째 되는데, 운 좋게 어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가게가 나왔다고 한번 보래요. 이 가게가 다온이 가게가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런 거리, 거뭐 안쪽 이런 거 신경 쓸도안 쓰고, 그냥 가게만 너무 좋은 거예요. 걸림도 없고, 걸림도 없이. 너무 좋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이 구해지더라고요. 또 막, 없어도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해서 여기로 들어온 게 지금 2년이 된거예 감자탕으로만 거의 한 9년, 10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술이 있을 때 2년 빼고는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워낙 광고를 못하고 인터넷으로도 먹으신 손님들 올려주긴 올려줘요. 근데 워낙 안쪽에 있고 그리고 감자탕집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맛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손님들은 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일반 분들은 사실 거기서 거기라서 생각해요. 근데 뼈는 일단 좋은 거를 써요. 왜냐면 은 그래야 드시고 하시면 또 오시고 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하게 됐는데 고민하게 되는 거야 이제. 왜냐면, 여기 있어, 2년을 했는데, 막 갑자기 몸이 아파오고, 급성당뇨 걸려버리고, 또 이제 또 큰애가 대학을 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만 둘인데, 딸을 또걸로 혼자 보내야 되는 것도 걱정이 돼요. 그때는 기수사 당첨 이런 것도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엊그저께 이제 기수사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지고민을 많이 했죠. 가게를 빼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딱 걸리면서 가게를 보러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그러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네.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웃음> 저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네. 방송님이 댓글을 다셔, 다셨더라고요. 네. 이메일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메뉴를 1 0 0 0원 받는 이유는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전단지도 많이 뿌려봤거든 제가요 사실 간단하게 크게 할때 전단지도 뿌려보고 온플러스에 하면, TV 화면 있죠 거기도 다 해보고 진짜 광고를 아파트 단지에 그거 게시판에도 다 해보고 광고를 안 해본 게 없어요 200원짜리 있으시게 그런 거 하면 근데 뭐 소주 무료로 주는 거다 해봤어요 광고 효과를 뭐 거의 못 봤다고 봐요 저는 오픈할 때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15일 동안 4,900원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5일을 그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없데 싸게 팔면 어 4,900원? 여기서도 먹어도 4,900원, 포장도 4,900원. 근데 나 똑같이 나가. 지금까지도 했는데 뒤져본 분들이 이제 지금 그분들이 유지가 되는 거죠. 동네 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보통 는주차가 너무 좋아서 자리차가 좋으신 네. 것 같아요. 주차가 저희, 저희 건물 전용 주차장이에요. 시,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 주차장에 자주. 주차. 저녁에 뭐, 이렇게 순수님들은 많으시나요? 순수님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8시 이후로. 근데 저희는 음. 좀 특이한 게 젊은 층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의외로 찾아오셔요. 어. 가게를. 여기 지역이 좀나이스드신 분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데 그분들도 오시고 오시는데 네. 그 젊은 분들이 생각으로 요즘에 많이 찾더라요 이제 누가 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블로그 통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셔요. 그걸 보고 오시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천 원에 아까 양 주신 거는 네. 서울에서는 거의 돈만이0원그 그렇죠. 정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2년을 했으니까. 이거를 좀 가격을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2천 원을 받다가 갑자기 천원 올라오면 반응이 어떨까 이게 되게 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또 조만간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작전동에 예비군을 받아요. 6년 차? 7년 차들 네. 훈련을 받아요. 그분들 식사를 저희 집에서 먹어요. 1년에 후반기, 상반기에서 그렇게 드셔 드시는데 이제 아까도 왔다 가셨어요, 동대장님이. 밥값이 오른 거예요. 천 원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저희 집이 밥값이 오르면 이걸 천원더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안 받으면은 민원이 들어온대요. 왜냐면은 여기 가격이 7천 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6천 원.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올리려고 한건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너무 식자재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뼈값이 한번 올랐는데도 못올리겠다고 가격. 근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걱정도 하고, 그런데도 동대장님이 오늘 오셔서 그 네. 가격 얘기를 또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러어서 겸사겸사 이제 네. 신청을 한 거죠. 제가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들을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제가 선대표 전달을 하면 됩니다. 메뉴 간판이나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싹 바꿀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좀 새롭게 할까? 이런 거. 저기 저희 집 유일하게 이제 풍선. 풍선이 저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반응하게 되면 저걸 어떻게. 네. 해야되나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번 조언을 주시면 제가 이제 또더 이제 좋죠. 많은 도움이 되죠.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인 만큼 저희 구독자님들도 더욱더 힘내시길 바라시고 여전사님은 조만간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갈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요 시기가 끝나고 갈지 아니면 미리 갈지 그거 판단해서 제가 한번 움직일 생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수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